타시고 변속 하시는 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행어 휘었을 때 인으로 바꾸다 보면 이게 말려 가지고 이게 스포크 때려가 다 깨집니다 네. 아시겠죠? 이, 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이건 아무리 돌려 맞춰도 안 맞춰져요 네. 배럴이야 네. 이게 똑바른 상태에서 틀어지면 다 똑같이 트러블이 생기는데요 행어는 안쪽으로 휘니까요 착각하는 게여까지는 변속이 또잘 돼요 희한하게 요 중간부터 넘어가면요 하나 둘로두 개씩 넘어가요 말린 게 이렇게 심해지니까 가물 수는 아시겠죠? 이거 꼭 밖으로는 아니에요? 밖으로 흘릴 경우는 되겠다 게 <웃음> 진짜 누가 남자친구가 <웃음> 완전 마음 <웃음> 안 들었다 그러면 이거 막잘기도힘들겠다 이걸 게 빼내지 않는 이상은 보통 넘어졌을 때 이게 치니까 이게 휘죠 같이 변속은 무리하게 구거나 같이 여러이 변속 큰거 큰걸 너무 자주 걸고 있는 게잘 휩니다 이게 단계인 상태로 안에 말려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힘들어요 되게 무른 네. 행을 하면 이런 기어를 자주 놓는 것도 안 좋아요 네. 어? 네. 먼저 돌릴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밑에부터 화세요으시겠죠안 <웃음>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네. 이걸 손으로 제끼지도 마시고요 이왕이면 네. 이게 휘니까 이건 안 펴지고요. 결국 당긴 놈은 이놈이 휘어요. 드릴레가 휘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임의로 막 손으로 당겨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웃음> 네. 폐가 너무 많이 휘어있다면 교체하셔야 돼요폐면 깨집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궁금하신 거. 다른 회사도 다 똑같다는 거. 이비테저은 다른 뭐 스레미든 다 똑같습니다. 저기 뒤에 캄파도 있는데 캄파도 똑같이 작동돼 해요. 음. 음. 변속기가 뭐 요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요렇게 하는 차이점 뿐이지 만든 놈들은 똑같아요. 결국 이케이블로 당겨서 이렇게 변속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어요. 이분은 위치가 틀려서뿐이지 한 개든 한 개밖에 고 음. 똑같아요. 음.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따로. 잘 아세요? 실습시켜봅니다. 바로 <웃음> <웃음> 그럼 이거 이제 나와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좀 꼬아 놓을테니까 이 빗텐션을 제가 안건드릴게요이 자전거 실종으로 잠깐만 쓰겠습니다. 내가 다시 세팅을 해드릴게요.